예, 안녕하십니까 어,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접시 모양이죠 접시 모양이고 다리가 산발이가 이렇게 세개 있는데 자요렇게 원이 두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일단 그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파일이고요 첫번째 방법은 이제, 요렇게 해봤습니다. 원형 패턴을 써봤어요. 그렇죠? 어, 원형 패턴을 하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를 했는데, 물론, 롭트 컷으로 잡았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 변경할 인스턴스에서 요 길이 값을 정보를 통해서 23이 줄어들어가지고 요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자 요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 잘된 것 같은데요 쭉 돌려보시면 마치 이게 어떻습니까 하트 모양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원을 그리는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엉덩이 <웃음> 골처럼 요렇게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 악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원형 패턴에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가벼운 패턴을 써봤는데, 가벼운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치수값, 그렇죠? 74 부분이 73이 줄어들어가지고 57이 되게끔그 사이 50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 다음에 각도 조금씩 정분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로 본다 그러면 뭐잘된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트 모양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을 좀나눠 가지고 면과 면 사이에 로프트 기능을 써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이 중심이 같으면 괜찮은데 중심이 다르죠 바깥에 있는 원하고 안쪽에 원이 중심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 순간 중심을 향하는 것이 이 중심이냐 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이제 어, 다른 기능 통풍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삽입에 체결피치 가시면 통풍구 기능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어, 일단 원형 패턴 가변 패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3번이 음, 이렇게 면과 면 사이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너무 수작, 수동적이죠. 어,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방법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그렇죠? 아니죠. 2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4번은 안 보죠. 4번이 이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사,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걸 한번 볼까요? 자, 오리지널 인유얼 이걸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하트 모양이 생기지 않고 똑빠르게 갑니다. 가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리지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서 보시면 회전이라고 있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스케치를 한번 보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돼 있죠 근데 요거 말고요 3바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스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3스케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회전체의 중심은, 중심이랑, 여기, 이 원이 있는 중심, 의 위치랑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요. 이 스케치 위치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점 있죠? 요 점. 음, 이3 스케치. 얘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점에, 요, 스케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전면이 자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살짝 올리시고요 이 기준축은 뭐 필요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기, 여기까지 올릴까요 올린 다음에 자 먼저 요분탈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찍으시면 이 회전체에 센터가 보이겠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이 기준축 있죠? 편집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택 취소하고요.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지나는 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게 점이 잘안 잡히죠? 자, 그러면 요 스케치 있죠? 여기다 점을 하나 만들죠, 뭐. 올려가지고요. 점, 요점에다 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점을 지나는 축을 만들면 되겠죠? 이 점과 요점 두 점이라고 하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올린 다음에 이 축의 수직인 평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향 반대로요 오케이 하고요 내린 다음에요 이 스케치 평면 편집에 들어와서 금방 만든 평면으로 스케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평면 사는 네,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오면 요 점을 지나는 가상의 전면이 만들어진 거죠 사진이 살짝 떨어져 있지만 그게 이제 스케치 옮겨진 겁니다 자요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숨기고요 됐죠? 예자 그렇게 하고요 자 먼저요 스케치를 약간 편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케치 편집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바깥 외경은 130 안쪽 외, 외경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두 개의 원이 중심이 약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케치는 놔두고요.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만들죠. 평면에 새 스케치하시고 이두 개의 선원 요소 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원 보조선으로 바꾸고요. 살짝 큰 원을 만들죠. 그래서 e 셋 그런 다음에 잘라낼 겁니다. 바깥쪽으로 10 예, 보조선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옵셋.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십십 옵셋된 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저는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유선을 하나 그리죠. 여기서부터 옆 바깥 원까지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엔 실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선을 대칭 복사. 기준은 여기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저는 한 70개 정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 각도 있죠. 이 각도는 자, 360도 나누기 70. 이렇게. 근데 네, 70인데... 70개가 되려면 사이도 70개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1 4 0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수를 다시 한번 지울까요? 야 이거 지워버리고요 얘와 얘 사이 각도는 결국은 360도 나누기 14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젤팟갓원 예원을 실선을 한다음에요 저는 음...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자른 요소는 보조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음, 건져버로 할까요?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잘라버리고 그럼 요렇게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잘라야겠네요. 여기도 잘라버리고 여기도 잘라버리고요. 요렇게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걸 가지고 형사를 만든 다음에 요원과 요원을 이용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한 겁니다. 10이란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를 가지고 여기 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 점까지 로프트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로프트, 피처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어, 요 원래 있던 스케치는 숨겨놓죠. 스케치되겠죠 로프트 스케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탄젠트 면평합은 해제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야지 모서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바디합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외하고 오케이 하면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죠? 이렇게요. 자, 이걸 가지고 돌리겠습니다. 몇 개요? 7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3발이는 조금 숨겨놓죠? 이렇게요. 여기 바디입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 바디에 잡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회전축원 얘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70개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저는 이걸 이제 잘라낼 겁니다 근데 요 두께가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평면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뭐셀 처리해야 되니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리지널 보시면 이 안에 제가 다 넣어 놨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회전체까지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롤백 하셔 가지고요 그럼 현재가 구멍 뚫리기 전이죠 여기를 어 공면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요면 0짜리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셋된 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옵셋을 하죠. 저는 한 1T로 할까요? 뭐 2T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T로 하든 1T로 할까요? 예 1T 정도로 하죠. 1 0그 대신 한번 볼까요? 한 20정도를 한 다음에 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한 1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가보시면 끝으로 예, 가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솔리드바디 를 중에서 그쵸? 얘는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공면만 두개 있는거죠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스케치 이거 있죠 보이게 한 다음에 요 스케치를 가지고 공면돌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면돌출 을 하면 똑바로 가버리니까요 저는 로프터를 쓰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있는거 그대로 또 쓰기보다는요 하나씩 만들어보죠 회전체 공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한번 썬 점은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숨겨놓고요. 이 점은 한번 써버리기 때문에 숨겨겠습니다자 그러면 점하고 스케치, 점, 스케치 세트로 만들어보죠. 그 다음 에이 평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와서 요거 요서 변환 하면 하에 스케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가지고 이 회전치를 찍어주면 또 하나 만들어졌죠. 이두 개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피처에서 아, 이번엔 공면 로프트를 하겠습니다. 로프트 음, 다시 한번 잡아줄까요 여기 있어요. 스케치 찍고요. 그 다음에 점 찍고 그러면 병합 해제하시고요. 됐죠? 자, 공면로부터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안쪽에 만들어진 거죠. 예. 이번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숨기고요. 자, 이면에 새로 스케치 한 다음에 이번에요이 안쪽 원을 요서면을 하죠. 됐죠? 오케이 하고요. 다시 한 포인트 하나 만들죠. 이걸 가지고요. 오케이. 요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롭트를 하겠습니다. 스케치와 점을 이용해서요. 해제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실제로 이제 한 번씩 이제 해보죠.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방 이제 원형 패턴 한거 있지 않습니까? 패턴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요. 그러니까 70개의 솔리드를이공면 4개. 다시 말하면 여기 옵셋한 공면이 두개 있는 거죠. 옵셋한 공면 두 개랑 로프트 공면 두 개랑 요걸 이용해서 각각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남겠죠. 공면 자르기 하고요. 첫 번째 공면 바디 중에서 요쪽 안쪽에 있는 면부 자를까요? 얘를 이용해서 이쪽을 쳐내는 거죠. 뭐든 자동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면 이쪽이 날아가 버립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면을 자르기 이 공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앞쪽 걸 잘라 버리는 거죠. 화살표 방향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번에는 이 바깥 공면을 이용해서 바깥쪽을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잘라지겠죠? 자여기는 숨기고요. 그 다음 얘도 숨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면을 자르기 안쪽 예를 이용해서 이번에 안쪽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띠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잘 됐죠?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필레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필레 처리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필렛 처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정상적으로 한다그러면 필렛 중에서 연필렛을 이용해서 하나씩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 바디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바디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거 하나씩 다 하셔야 됩니다. 밑에도 그렇고요. 밑에도 또 필렛, 이거 하셔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거 아주 원형 패턴 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왜?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편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거를 하나의 바디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나온 피처에서 합치기 뭐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얘네들 다 잡고 오케이 눌러봤자 이거 합치기 안됩니다. 안되니까요. 뭔가 엄마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엄마로 쓸수 있는 게 처음에 없애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가지고 두께를 살짝 줘보죠. 뭐 뭐였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없셋이고요 요거는 바깥쪽 겁니다. 원래 회전체의 바깥면이 있죠? 음. 이거 가지고 두꺼운 피처를 하죠. 근데 안 보이니까 두께 안 되죠. 예, 보이게 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두꺼운 피처 해가지고 일치정도 주겠습니다. 안쪽으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디 합치기. 자동 선택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디가 전체가 하나가 되버리죠 이런 식으로. 어이 방향이 아마 말던모양이네요 자, 이 방향으로 하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안쪽에 있으면 안되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먹어 돌아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껍게 하는 것을 다른 면을 쓰겠습니다. 안쪽으로 1t 만큼 옵셋된 요 면을 쓰도록 하죠 요면 있죠 안쪽으로 얘를 가지고 두꺼운 빗자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거될 부분이니까요 네, 1t 오케이 요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렇죠 자. 조금 헷갈립니다.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빼야될 거니까요. 아, 제가 실수 안 갔네요. 자, 두껍게 하긴 하는데, 방향을 바깥쪽으로 하죠. 그 대신 합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실제 제거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피처에서 합치기에서요, 제거를 가겠습니다. 요, 엄마에서 제갈바디 이만큼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OK 눌러버리면 이만큼이 뼈봉 뚫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레처리를 해야겠죠? 필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일단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치 있지 않습니까? 이 스케치하고 동일 라인상이 있죠. 그렇죠 근데 바깥쪽은 얘를 필레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실제로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깥만 이 안쪽 부분만 일단 먼저 처리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 약간 좀 다르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스케치 있죠? 어, 제일 처음에 로프트 할때 썼던 스케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스케치는 잠시 숨기고요. 이 평면에 스케치하죠? 면의 수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이 선, 요이 선, 요세 이 선만 일단 따오겠습니다. 요 서변을 해놓죠. 됐죠? 그 다음 이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필렛 앰필렛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요. 이걸 이용해서 이어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필렛 이거 아, 순서가 바뀌어야겠네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바디 절단 한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요, 요 부분입니다 클릭하고 OK 누르면 두 개의 바디로 나눠진거죠 스케치는 숨기죠 이렇게요두개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로 나눠진 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숨길까요 이 바디를 이제 패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형 패턴 바디 에 잡아주는 겁니다 요 바디를 회전 축은요. 얘를 잡고요. 얼마예요? 70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바디가 여러 개 나눠진 거죠. 이걸 이제 바디 다시 합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합치기 추가하는 거죠. 다 잡고요. 오케이. 하면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필레 처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위에 부분은 이게 중심이 안 맞게, 안 맞아가지고, 맞죠? 그렇죠? 좀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부분은 하나씩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먼저 처리해버리면 위에 모서리 개수가 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필렛. 근데 제일 작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아마 이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작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이 모서리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도구모음에서 이 모서리가 지금 얼마죠? 2.54입니다. 절반 하면 얼마죠? 뭐 1.27인가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자, 하나만 필렛 처리, 하나를 잡으면 되겠어요. 필렛,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찍고요. 이 선택 중에서 여기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건가요? 예, 잡아주면 쭉다 선택이 됩니다. 자, 다 선택이 됐죠? 밑에까지.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먼저 이렇게 어, 필러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선택하는 개수도 작아지고 좀 좋겠죠? 그래서 이 값선, 아까 전에 2.54의 절반 2.54 나누기 2 해보겠습니다. 하면 딱안 맞아요. 그래서, 살짝만, 그렇 27이니까요. 265. 뭐, 이 정도로 0.05 정도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안 맞나요? 자, 일단 1 1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죠?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1 정도로만. 위에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만이라도 그러면 진짜 하나씩 하나씩 다 필레처리 하셔야 됩니다. 4정도 해보자. 예. 오. 예,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전체적으로 필레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요. 근데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더 긁, 걸... 멀기때문에 이렇게 평면구환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면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환이니까요 자, 요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러면 진짜 하나씩 하나씩 면필렛 다 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번째거 있죠? 아니 네번째 있죠? 예, 둥근필렛을 이용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따야 됩니다 자, 그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구요 자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퉁글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각져있으니까요. 그래서 필렛 두개의 면을 쓰겠습니다. 앞면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뒷면 하나 잡고 이렇게요. 값선 1로 주겠습니다. 음. 두께가 1이니까요. 저는 0.5로 주겠습니다. 해보죠 방경이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음자 요거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한 0.4정도 해까요 여러분 0.4정도는 괜찮을 것 같죠 아 요것도 너무 크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면 필릿이 잘안 모으니까요 그냥 첫번째거 있죠? 엣지로 해보겠습니다 단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 면을 찍으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이기 때문에 선택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자 두번째 이면 잡고요 안쪽에 모서리 있죠 근데 이 바깥부분도 처리된다는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연산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0.5로 잡겠습니다 하고 자 오케이 하면 되겠죠. 모서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동력에 따졌습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따졌고요자그 다음에 그럼 요렇게만 만들었는데 지금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요 다리를 어떻게 어, 해줘야 되느냐 <웃음> 문제죠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이 다리가 있고요 다리를 가지고 옵셋 해 놓은게 있죠 이것 말고요1 이렇게요 옵셋 해 놓은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옵셋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마 1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옵셋 몇 번이죠? 1, 2, 3번 예, 피처 편집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머리 싸움이죠.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그렇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잠시 숨겨놓고요. 두께가 1이니까요. 저는 옵셋 하겠습니다. 두꺼운 피처를 하는 겁니다. 자, 공면에다가 두꺼운 피처. 얘를 하나씩요. 안쪽으로. 근데 1, 1이면 이게 끼워, 다리가 끼워질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약간만 0.1mm 정도 오차를 주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0.9 정도 주죠. 그 대신 바디 합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이 작업을 각각에 대해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에 대해서도 0.9. 아, 그 대신 바디 합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바디 합치기는 빼죠. 바디 합치기 빼고 0.9. 또이 부분도 바디 합치기 빼고 0.9. 그럼 세개의 바디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음, 이 밑에 부분을 자른게 낫겠죠. 위에 부분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게 없애는게 남아있나요? 예, 이면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아니면 없다고 러면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예를 위해서 공면을 자르기 예 하나 둘세개요 화살표는 반대가 되겠죠. 아래쪽 부분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리겠죠. 대신 네. 아직까지는 이분이 어떻습니까? 막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다리 있죠. 원래 다리를 보이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옵셋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되세요. 이분이 0입니다. 하나 둘세개형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잘라 버리면 되겠죠.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다리 이제 숨기고요. 필레체라는 것도 약간 숨겨 보죠. 그럼 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속이 어떻습니까? 어, 간단히 말하면요. 이걸 한번 숨겨 보죠. 여기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뚜껑이 아, 이렇게 되어있다그러면 굳이 옵셋면을 가지고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아마 자르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이 상태에서 아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제 필레 처리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혀있어요. 막혀있습니다. 이 자르게 한 거는 잘 됐는데 이분이 막혀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르는 겁니다. 그래죠 얘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줘야겠죠. 안쪽을 맞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보이는 것만 자르는 겁니다. 공면을 자르기 예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버리고요 또 예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버리고요 자그 다음에 공면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로 바디 삭제해버리죠 그럼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보이죠?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피처에서 합치기 당연히 추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여기 됐죠 안쪽도 좀 해주면 좋겠죠 여기 0.5 정도래요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다리를 보이면 이런식으로 한발리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깔끔하게 하트 모양이 생기고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과정을 잘 지키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